이야 오? 이 편이 시작되었어 와우, 서프라이즈 좋아요, 구독! <웃음> 어? 어? 여기가 바로 미지의 세계 황혼의 <웃음> 숲입니다 용사님은 이제 고블린과 함께 마왕을 무찌르셔야 됩니다 음, 저는 준비되었어요! 아. 하지만 그런 처참한 장비로는 무찌를수 없고 그리고 망을 지키고 있는 여러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뭐을무찌를수있다고요 음, 음. 아, 그럼 무찌르면 가면 되죠! 무찌러 가자! 뭐? 어디에 있는 줄알고요이 멍청아! 그..그..그걸 생각 못했네? 어디 있지? 이 황운의 숲에는 보스의 위치를 볼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면 된다고 해요 딱세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까마귀 날개, 빛나는 열매, 발광석 가루를 구하시면 황혼의 숲을 모두 볼수 있는 마법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제작하고 첫 번째 보스인 나가을 무찔러주세요 용선님 음... 알겠어요 오케이. 공주! 저만 믿으세요! 어, 그럼 전 이만 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나봐 <웃음> 자, 음... 리아야, 빨리 가자. 어, 어... 리블린, 가자고! 리블 리블린. 내가 마음을 무찌르고, 홍주님과 결혼하는 거야. 이겨은 자, 이제, 우리 황혼의 숲으로 왔는데, 저번 화에도 구한 템좀 정리해보자고. 좋은 생각이에요. 자, 철과 아라랑다이몬세 개. 하나 썼잖아? 그리고... 그때 썼고. 문 여는데 썼고, 내가 그 마을에서, 건초더미를 좀 훔쳐왔어. 저도요 <웃음> 그 마을에 좀 많더라고? 주민마을에? <웃음> 혹시 용사가 아닌거 같은데 용사님 음.. 그런거 같긴 한데 빵! 오케이! 64개 충분하고만! 자 이제 대충 구했구요 어어어어어! 이거 부셔져! 이거 어어! 진짜 성적 뭐있어? 뭐있어? 오! 고기다! 어, 뭘거 아, 구할 수 있구나. 물양동이랑. 오. 오, 이렇게 또템 파밍하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까마귀 날개랑 열매랑 발광석과를 한 구하라고. 어 뭐야 이거? 귀엽다. 다람쥐. 오, 다람쥐다. 다람쥐야, 도망치지 뭐. 오, 오, 용사님, 용사님. 음, 여기로 와보세요. <웃음> 뭔데? 어? 네이클러버. 네이클러버다. 오늘 운이 좋으려나 봐. 이 위에 뭐 있어? 어, 어 까마귀다. 까마귀 어디? 여기. 까마귀다. 까마귀, 까마귀 나이게 필요해. 오, 어. 어. 어 나왔다. 저. 까마귀 깃털. 이게 공주님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까마귀 깃털 구했고. 오 어, 저기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어. 어 야야야 여기 엄청 많아. 공사님, 공사님 조심하세요. <웃음> 아, 아 이거 뭐야 얘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토치베리! 이거 구했는데? 이거 같은데? 아까 그 공주님이 말한게? 빛나는 열매? 토치베리? 오! 토치베리 이거 맞는거 같아요? 빛나는거? 구독 드디어 본격적인 황혼의 숲의 여행이구만? 뭔가 진짜 RPG에 이제 제대로 좀 빠진거 같은데 그러게요 영선님 전에는 광주만 했다면 오늘은 진정한 사냥시간이구 어, 잠깐만, 까마귀 소리. 까마귀 텐데 안 잡아도 되겠지, 이제? 합니다. 어, 이거 메미다, 매미 어, 매미 잡을 수 있어.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이매미는 어, 메미가 소리가 나는데 용사님? 우리 반딧불도 가져갈래? 귀여운데? 이거 봐봐! 반딧불 들고 다니니까 밝아! <웃음> 오, 캐시템이다아 <캐시트입니다. 웃음> 이거 뭐야? 오, 어, 캐시. 잠깐만! 얼굴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봐 봐. 이렇게 이게 렇 들고 다니면은 항상 밝게 날릴 수 있어. 오! 와! 근데 <웃음> 제머리아아 <웃음> 어. 벌레나 잡아 줄게. 잡아 줄게. 어! 오! 아 오. 오! 때리니까 죽었어. 오! 달광석 가루. 어? 오! 오! 오! 반딧불이 죽이면 반딧 이거 이게 나와? <웃음> 와! 와! 이리 이리 이리 때려 봐. 때려 봐. 와! 오! 어? 반딧불 가루. <웃음> 와다 구했다 우리 그러면은 또 한마리씩 얹고 갈까 깜깜하니까 자 어쨌든 우리 한번 조합을 해보자 조합대로 자 까마귀 깃털이랑 토치베리 빛나는 열매죠? 그리고 아까 구했던게 마지막으로 발광석 가루 대박이다 어나 뭐, 뭐했어 마법지도 깃털 음, 아 근데 이거 지도 만들어야 되잖아 종이 필요해. 네. 대나무 있어? 혹시 대나무?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물론, 여기 있죠. 어? 사탕수수로 어떻게. 아, 구웠지? 굽는 거겠지? 아, 아니, 여... 아니, 아니에요, 용사님. 저 줘보세요. 네 개로? 여기요. 오, 역시. 이거랑 마법지도 깃털 올리면. 어? 부족한데? A few minutes later. 이러면은 종이 10개. 그 다음에. 뺑! 돌리고, 중간에 깃털. 어! 이렇게 어, 하는 거네. 빈 마법 지도! 자, 이거를. 오픈! 오픈? 어! 오! 오, 어, 이렇게 우리 위치가 보여. 그리고, 이 왕관 쓴 몬스터처럼 보이, 생기는 게 있고, 공주님이, 분명, 나가라는 애를 잡으라 했단 말이야. 나가는 뱀처럼 생겼어. 아. 저,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따라와, 따라와. 숲속에. 음. 아, 숲속에 있겠네요. 음. 반대, 음, 반대 뿌리 으니까 저녁에 무섭지가 않구만. 와, 이거 엄청 편해. 음. 또이 성이 있네요. 또 지나가볼까? 어, 뭔 소리야? 새소리. 새소리입니다, 용사님. 와, 이네, 이 황혼의 수 엄청 아름답다. 이 말... 아름다운 곳을 용사님과 같이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용사님 그니까 나도 여, 나도 너랑 와서 참 좋다 그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웃음> 진짜로 그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웃음>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 발견 발견 발견 저기에 초록색으로 돼 있고 눈이 빨간 애가 있어 근데, 용사님, 저희 방패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어? 굉장히 맞는 말인데? 작업들을 또 만들겠습니다. 너 방패 어떻게 만들었어?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코앞에. 음, 고마워. 나도 만들었거든? 아, <웃음> 아 그러십니까? 저는 쌍방패입니다. 여기. 와, 뭐야! 너 탱커하게? 그렇습니다. 오, 똑똑한데? 어! 어! 잠깐! 왜? 어? 어와너 니.. 내.. 내.. 내부이부리가니 <웃음> 신토부리가 너지! 아니야 아까 좀비가 죽였잖아 거짓말 치지마! <웃음> 아야 내.. 야! 내 반딧불 죽었잖아! <웃음> 원래 운명은 같이 하는 건.. <웃음> 아 일단은 그럼 투구 끼고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좋아요 어? 저기. 저기다 저기다! 누가 봐도 여기다! 보스가 있을 것 같군. 도착했고 잠깐만. 자 이제 준비해. 우와 우와 보자. 엄청나게 생겼지 말입니다. 와 이거 보스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냥 산오 어, 어? 저게 뭡니까? 어? 워 보이는 머리 한 쌍만 뛰어다니는데. <웃음> 어 뭐야 얘왜 이래? 어야왜 아, 아, 아, 이래 이거? 저저모습어 레걸린 거 아니야?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레그를 해결하고 왔다고 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앵무새날 맞다 <웃음> 어, 뭐야 이거 아이, 너무 잠깐만이 상을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사님 어? 너무 징그하게 되겠는데 <웃음> 오너너 너, 너, 너부터 가봐 용사님 안 되겠습니다 어.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돼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용사님! 이야! 이 용사님! 우와! 우와요, 용사님! 우 용사님! 얼굴 때려, 얼굴을, 얼굴을! 우 저는 탱커입니다, 용사님! 그런 게 어딨어! 용사님, 뭐요 우와! 와 아, 너무 징그러! 제가 때리겠습니다, 용사님! 빵, 빵, 빵, 빵, 빵, 빵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돼. 이게 피가 깎을수록 짧아지나 봐. 어, 오, 그러네. 용사님. 파! 네 그걸 파악하시다니 정말 우수한 용사십니다. 잠깐 머리 머리 이거 아 머리 머리를 노려야 돼 머리를. 와야 너무 빨라. 피 먹고 피 먹고 피 먹고. 빨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패로 막고 방패로 막고 일단 방패로 막고 도끼로 도끼로 어? 마무리! 오! 어, 힘 없어 힘이 빠진 것 같죠? 약간? 오! 어, 잘 빠졌습니다 용사님!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아, 기회야! 아, 오! 잘 싸웠는데? 뭐야! 아이템이다! 어. 메이미 오! 어, 용사님! 용사님! 오! 오! 머리를 얻었네요? 그 머리 어디다 쓰는건데? 안지요아 진짜? 줘봐 줘봐 분명히 어 옵션이 있을거야 봐봐 근데 이 뱀얼굴이나 네얼굴이나 별다를게 없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웃음> 그리고 이 비닐로 아이템 만들 수 있나봐 오. 만들어볼까? 저 비닐로 아이템 오! 방어력 무려 7인?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겨베은 자 어쨌든 어? 첫번째 보스인 나가를 저희가 물리쳤습니다 이 예. 세계를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켰다! 자 아직 마왕까지는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 어, 공주에게 한 걸음 가까워졌군 좋아요 좋아요 어, 일단 다음 보스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보죠 다음 보스는 어떤 보스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은 파원네숲이 편에서 아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바이 <뮤> 안녕